이 아는 노래 나오네요 드디어. How, how you like that? Tell me to d 보고 있거든요. 바자 이런 것도 사야 되는 거 아니네? 아, 가고 싶다. 개달거 같은데 근데. 어, 이런 거 맛있... 맛있을 거 같은데 살지일 거 같지, 엄청. 아니 뭐 하나 먹으면 멀미 날거 같은데. 아, 어, 못살거 같다. <웃음> 파리부? 우리의 장보기 여기는 어, 장바구니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없어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자라 장바구니 <웃음> 저희도 장바구니 <웃음> 있거든요 자라 장바구니에 서기로 했거든요 <웃음> 또 한식 프랑스에 <웃음> 온지 3일 전세 <웃음> 번째 한식 오늘은 <웃음> <저는> 돈까스돈까스왜 <웃음> 이렇게 음, 조그만요? 여기 와서 제일 몸이 편한 여행을 하고 어. 있거든요. 내 네, 말이. 돈이 좋다. <웃음> 이거 들고 지어졌다고 생각할 거 <웃음> 너 실밥 좀 떼주세요, <웃음> 좀. <웃음> 실밥. 이 거의 종아리까지 내려다니거든요. <웃음> 와, 멋있다. 나이 아, 나무가 너무 귀여워. 아, 진짜 여기서 노는 거좀 좋아했는데. 음, 저기 가면 진짜 약간 초원 진짜 이렇게 넓게, 넓게 있거든. 와, 아, 우리 파란색. 나이교복이 너무 귀엽다. 도착했습니다. 와, 예뻐. 진짜 예쁘지? 저 앞에 가드들이 서있잖아 안서서못 들어오겠는데 안 된다고 할까봐 아 처음에, 처음에 어 다른 개가 들어가길래 개 많다 여기 응. 검색시키려 아, 많이 일로와. 근데 원래 여기도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 저기 봐 지금 어, 막아놨어 깨끗하다. k i e t 지금 필름카메라 고장나서 기분 잡치고 핸드폰 안 가져와서 기분 잡치고 스토리 아. 올리고 싶어 죽겠어요 핸드폰은 근데 찾을 맨날... 수 있지만 난 끝났거든요? <웃음> 먹지 못하는 와인 사람 아, 원래 두번 실수 잘반복하지아요 <웃음> 그니까 <웃음> 나 심지어 여기 파리 올때 준비물 같은 거내가 혼자 파꿔를 와인 오픈 없어서 못다 하지만 이걸 이걸 부시는 수밖에 없지. 네이버에찾볼까아나 품도 없구나. <웃음> <웃음> 아내 카메라 고장난 거 진짜 미쳐버리겠다. 애들은 행복해 보인다. 안 돼. 택도 없는데요. <웃음> 뭐야, 말았어? Hi. This is Border Collie Triplets. Please like and subscribe. 저 여긴 처음 와 봤어요. 저기서만 아, 놀고 부산에 새로운 데가 보려고 안쪽에 났으면 좋겠다. 그니까 우리 멀리서 왔는데 진짜 개가한 마리 저쪽으로 있기 때문에 어와 배터리 좀 함께 넣으세요 아네 우리 집에 가야 되니까 삼럼손 안에 꺼네 종료 와 어디까지 가 진짜 크거든요 이나 <웃음> <얘. 웃음> 꼬마꼬마 배터 같은 거 아, 어로저리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아 다급한 분이야 <웃음> <않으면. 웃음> 이거 마지막에 지금 얼마나 사터로 더늘수 있을지 아, <웃음> 되게 크다 요즘에 아니 요즘에 안다. 도 뭐야? 해보자 뭐야? 저 뭐야? 와, 해보야 오리. 오리 지나간다. 우아봐 와, 백조. 백조 봐. 백조 봐. 백조. 저 뭐야? 어. 아빠도 뭐 해? 안아 와요. 아 그냥 주시면 아, 안 제가, 돼요? 제가 <웃음> 아 제가 아, 주안요왔어와 아, 오늘도 구걸 성공했다 <웃음> 우리는 의지 한국인 우리는 정말 절대로 와인을 사지 않는다 와인과 안주또 뒤에 있잖아요 뭐요? 뷰 아, 어, 맛있다. 심지어 <웃음> 우리 따주셨어. 진짜, 린펜이여 그래서 오픈하고 뭐라고. 눈으로 짜는게 귀여워. 네에 거위, 네리 거위, 거위, 하하하하하하하리하하하하하하하리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와. 큰일 났어. 오불불 <웃음> 어, 불, 불! 봤어? 방금? 아니. 안 적혀요. 아 이걸 가져가려면 다시 닫아야 다다 되는데 왜안 닫히는데? 정말 이상해 그래. 화가 좀 많으세요. 오늘. <웃음> 아 지금 오늘 진짜 짜증나 <웃음> 죽겠어요. 폰안 가져온 거 때문에 지금 세상 모든 만사가 다 끄이고 아제 카메라 보장 상품이 낫다고요. 이거 좀 뭐야. 라면 국물 을리지 거의 똑같톱이다가는 <웃음> 근데 여기 <이렇게 웃음> 앉아있지 않았던가 <웃음> 깔고 <아니>, 앉은 <앉아>. 거 아이가 <웃음> 미용평이에 가묻었다 진짜로? 진어 <웃음> 완전 똥아니 <웃음> 완전 똥 범벅이다 지금 구라이요 <웃음> <웃음> <굿> <웃음> <웃음> 얘들아 <웃음> 이 광활한 너무 예쁘다 나는 왜 자동주를 안 가져왔을까? 네. <웃음> 이 말은 도대체 오늘 몇 번째 안어아 너무 부러워서요 하니가 하니가 <웃음> <웃음> <한이가 웃음> 너무 부러워서요 <웃음> 내가, <웃음> 내가 <웃음> 당신 핸드폰 부러운 거막 부럽지 않겠죠? <웃음> 네, 아니, 아니 바꾸실래요 부러... 그러면? 지금? 진짜 춥다 <웃음> 아해 없어지면은 진짜 약간 엄마가 멋지게 나 얼어죽는다는 말이 뭔지 알것 같아 어, 아니 나 아까까진 괜찮았는데 와또 나무 멋있다 이 궁전 두 번이나 왔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궁전 근데 나 진짜 어제 목마를때 진짜 추웠어 나 진짜 죽을 뻔했어 나 거기서 아 나도. 나 그래서 감기약 먹고 잤어 한번물 마셔 높아 키가 작아 한이보다 키가 작아 어 높아, <웃음> <웃음> 높아. <웃음> <웃음> 귀여워 여기 저 안에 보자. 저 안에는 핸드폰 보면 되잖아요. 저기 그냥 하나만보면 되지. 뭐 멋있다요. 저기 건물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치? 면아저 어. 동상. 아 저게 뭔가... 그런 왕인 것 같아. 루이 어쩌고 왕일 것 같아. <웃음> 루이 어쩌고. <웃음> 13세 정도? 아, 루이 14대죠? 어, 뭔가 그런 느낌이야. 안녕. 겉에서만 보는 베르사유. 와 멋있어 이렇 우리는 지금 택시를 기다리고 있죠 언제 응. 왔는데 또 쾌적하게 집에 가는데